뭐, 가장 확실한 통신원은 옆사람이죠. 옆사람이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음. 근데 깨어있는 게 밤새 지켜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옆사람의 데이터는 또옆사람이 음. 너무 피곤하게 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네네네. 스마트폰이 5천만대가 넘었다니까. 네네. 스마트폰에그 어플 사는 데가 뭐죠플레이스테이 네네네네. 거기서 코골이 검사, 음. 코골이 측정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음. 아주 다양한 어플들이 있어요. 아 근데 좋은 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아, 비밀이군요, 또. 아, 아 네. 그거는 여기 오셔야 돼요. <웃음> 수면건강연구소에 전화를 주시거나 네. 여기 오시면 알려드려요. 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방법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검사를, 이제 그게 뭐냐면 밤새 녹음을 하는 거죠. 음. 녹음을 해서 코골이나 음. 무흡이 있는 음. 거 그런 구간만 이렇게 그 입력이 돼요. 아, 추려서 네. 저장이 되고 그거를 네. 이제 통계치를 볼 수도 있고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네. 어플들이 있어서 네, 네. 어,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상당... 유용하게 쓰는 것이지 그게 100%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단하고는 네. 관계 없고 저는 네, 네. 그거를 어떨 때 쓰냐면 사실 소리를 들어보면 호리가 음. 이런 소리냐? 음. 이런 아, 소리냐. 틀려요, 틀려요. 어떤 소리냐? 아 틀리네요.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 아. 자 그러면 기도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 음. 그림이 쫙 그려지거든요 소리를 들으면. 아 그렇죠 소장님은 네. 20년 동안 네. 하다못해 찜질방 <웃음> 가서 찜질을 안 하시고 나한테 이코 보는 소리 이것만 네. 듣고 다셨으니까 그 정도로 노력을 하셨으니까 네. 들으시면 다 아시는구나. 코골이 환자든지 찜질방. 네. 그 코골이가 시끄러면 가가지고 이제 음. 관찰을 하는 거죠. <웃음> 대체 어떤 형태로 코를 고는지 음. 그리고 이제 한참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같은 자세 누워요. 네. 그리고 그 소리를 똑같이 흉내을 내보는 거죠. <웃음> 이 소리가 아닌데? 네. 이건가? <웃음> 이건가? 네. 아무튼 뭐 그러면서 아, 이제 아 이런 때 이런 구조가 되는구나라는. 음.